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500회 방송입니다 서민가프의 재테크와 전업투자라는 주제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서민가프가 되려면 적어도 2년 이상 필요하겠죠 뭐 한두달만에 가부, 서민가프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서민갑부는 그냥 또 쉽게 되지 않죠 그 분야에서 적어도 10년 이상 밑바닥 경험을 축적을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서민갑부가 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재테크 역시 쉽지가 않아요 이건 역시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해야 됩니다 그죠 한두달 해가지고 재테크 성공하겠습니까 전업투자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도떨 해가지고 전업 투자 성공하겠습니까? 그럼 다 지금 전업 투자하고 있겠죠? 예. 주식 투자가 쉽지 않으니까 다 하지 말라고 난리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쉽지 않으니까 다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옵션 투자도, 어? 하지 말라고 하죠? 어? 위험하니까. 자, 자 위클리 옵션이, 목요일마다 대박 찬스가 발생합니다. 그죠? 다섯 배에서 열배 수익이 생기고 있죠? 목요일마다 우리가 잔칫날을 만들어야 됩니다. 평소 때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자, 뭐 요즘 막 오늘 막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이렇게 늘뛰기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병배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서민 갚부도 될수 있습니다. 그죠? 안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위클리 옵션은 새로운 시대 최첨단 유망 투자 사업입니다. 그죠? 준비 기간은 2년이 필요합니다. 2년. 그리고 1년은 모의 투자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꺼번에 몰빵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다 나가 떨어져요. 한 판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긴 안목으로 한다긴 안목으로 해야 돼요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습니다. 자이 이 표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천만원으로 서민갑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옵션 투자를 권해드리고 있죠. 자, 하루에 50만원 수익을 낼수 있는 실력자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변곡점 매매, 돌파 매매, MACD, 신호법, 그 다음에 시간대 매매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하루에 천만 원 가지고 오죠. 50만 원 수익 내는 면이 이 계획이 성사가 되는 거죠. 자, 이 천만 원과 처음에 월초 투자금 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첫 달부터 3개월까지는 1 0계약으로 매매합니다. 4포인트 범위 내에서, 그죠? 3.5짜리, 뭐, 4포인트짜리, 1000만원, 1 0계약 들어갈 수가 있어요. 1000만원으로 3개월 동안 매매를 하는 거죠. 하루 50만원씩 쭉 내면은, 한 달이면 20일이니까, 월간 수익금은 1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월말은 2000만원 되죠. 두 번째 달은 2000만원이지만, 1000만원만 투자하는 거죠. 1 0계약 그죠? 그래서 하루에 50만원씩 20일간 하면 또 1천만원 월간 수익금 되고 월말에는 3천만원이 됩니다. 3개월째는 3천만원이지만 1천만원만 매매합니다. 1 0개약만 그죠? 그래서 50만원 수익 내면 한 달이면 1천만원이고 결국은 월말은 4천만원이 됩니다. 4개월째는 이제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2, 2 0개약을 매매한다는 거죠. 2천만원 은행 예금에 넣어놓고 2천만원과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개, 예, 두 배가 계약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하루 수익금도 이제 100만 원이 되는 거죠. 50만 원, 두 배, 100만 원. 100만 원이 20이라면, 예, 월간 수익금은 2천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월말에는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 3개월마다 계약수를 두 배씩 올려요. 그죠? 7개월째는 40개야, 4천만 원. 어? 그 다음에, 10개월에는 80개, 8천만원 투자를 하는거죠. 이렇게 해서 1천만원이 1년 뒤에, 12개월 뒤에는 4억 6천만원이 되고 2년이 되면 1천만원이 76억 6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 천만원 가지고 하루에 50만원 버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옵션 투자는 늘 이런게 발생이 잘 돼요. 따라서 과도한 욕심때문에 망하고 손절하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반성을 하고 또다시 반성하고 을 자금관리는 5등분을 해서 항상 그렇게 투입을 하셔야 돼요. 한 달은 깁니다. 그죠? 한 달은 길어요. 한 달은 긴데 긴 시간을 잘 활용해서 목요일마다 대박을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지금 장이, 에, 에, 뭐, 널뛰기 장이죠, 그죠? 에. 뭐, 일봉상, 어, MACD는 매도 신호가 유지된 상태고, 어제 또 양봉이 되었고, 5일선은 또, 어, 277.86입니다. 자, 277.86. 음, 277.86입니다. 보일선은 점선이죠 그죠 점선 밑으로 내려가면 또 하방 압력이 가해집니다 음, 오늘은 뭐 현저건은 시작 10분 전입니다 그에뭐보합해서 출발을 할것 같습니다 음, 지금은 어차피 나스닥 선물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음, 어제도 나스닥 선물이 1.77% 올랐어요 계속 또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뭐, 뭐 김정은이가 뭐뭐 뭐, 뭐 연락 사무소, 무서도뭐또 장은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지 파는지 보시고 선물은 사는지 파는지 보시고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들어오는지 보시고 호가 잔량은 매수 호가가. 늘어난 점 보시고 5일선이 277.86 이걸 지키는지 확인하시고 m s c d 를 활용해서 매수가 뜨면 매수방향으로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500회 방송을 오늘 했는데 서민가보는 한두 달 만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죠? 서민가보는뭐 바로 이틀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매매를 잘못 배워 가지고 옵션 매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매하는 방법을 잘못 배워놨어요. 잘못 배워놔다 보니 판판이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옵션 음, 옵션 투자 하실 때는 늘 말씀드렸죠. 죠그 3.00포인트 이상 짜리로 매매하실 이거 말씀드렸죠,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3포인트 이상짜리로 매매하셔야 돼요. 1포인트, 2포인트,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초보자는 3포인트 이상짜리. 보통 한 4포인트짜리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여러 분 매매해보니까 4포인트 이상짜리 편합니다. 꼭 2포인트 이런 거 매매해가지고 꼭 손실난 날이 많았어요. 그게 원인이 뭡니까? 4포인트 이상짜리는 매수자 종목이죠, 매수자. 옵션 매수자가 유리한 종목이고, 3포인트 미만은 매도자가 유리한 종목이다. 그러니까, 자체, 우리가, 우리는 매수자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유리한 종목으로 매매하셔야 돼요. 수익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높다고, 저 외가 1포인트 미만짜리, 이선 손대는 순간, 깡통됩니다. 깡통 됩니다, 깡통. 한1 0 0원 이상 깡통 차셔야 돼요. 제 말, 이거, 100번 이상 말씀드렸으니까, 아, 3포인트 이상짜로 매매해라.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꼭 깨질 때는 말이죠. 뭐, 2포인트, 1포인트짜리 이런 거 매매해가지고 깨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깨진 원인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3포인트 이상짜로 매매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그게 더 확률이 높단 말이죠. 바로바로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도 바로바로 진입이 돼요. 금방 회복이 됩니다. 옵션은 5배, 뭐 10배 이렇게 막 터지니까 충분히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방향만 정확하게 맞추면 돼요. <웃음> 그 방향이 m c d 란 말이죠. 그죠? 응수응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뭐 열심히 하시는데 어, 저분은 뭐 성공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뭐, 뭐 계속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까 대러분 그렇지만 이 위클리 옵션을 접하는 순간 아 우리가 목요일마다 대박이 터지는구나. 나머지 내가 종잣돈은 있어야 된다. 배팅할수 있는 자금력은 있어야 된다. 이걸 뼈저리게 반성하셔야 돼요. <웃음> 어제 3시 30분 정도에 푸드옵션 매도 대거 청산하는 것 보고 언능 매도 잡아서 종가 배팅 했습니다. 장 끝나고 나서 선물 매도 엄청 쳐내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날그날 그날 수익으로 마감하시고 중요한 거이 원리만 잘 마음에 새기시면 언제든지 회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놓을 수는 없는 거죠. 희망의 한 지푸라기도 꼭 잡고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옵니다. 여러분. 기회는 오고 언제든지 일을 설 수가 있어요. 예, 위클리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밑바닥까지 빠진 분들이 예, 꼭 성공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성공통제 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서민갑과 꼭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작 5분 전입니다. 자, 좋은 시간 되십시오. 에,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